잠깐만 나이 프렌즈 살까? 아 센트럴파크 구매시에? 아나이 머그컵 탄다는데? 센트럴파크 사면은 머그컵 준대요 아 이거 살까? 센트럴파크? 어, 머그컵 되게 탐스러워 보이는데? 에 네, 뿌하 이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입 라이브 <웃음> 구입 라이브 레고를 질러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소망상재에 담아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장바구니에 빨리 옮겨야 돼요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한 130만원이 좀안 되는 금액 120 몇만원? 이번에 살게 근데 그 중에서 엘리비글은 샀고요 그 이번에 레고코리아에서 협찬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만 구입하려 했던 요 정도가 돼요 일단 빨리 장바구니에 담고 담고 담고 담고 보겠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합계가 지금 보시면은 울트라 소닉 전차, 닌자들과 하이드로 전함, 그렇죠? 그다음에 인피니티 건틀렛, 가디언쉽, 파이어 드래곤의 공격, 예, 이렇게 다섯 개 공홈에서 주문할 예정이에요. 여게 근데 제가 PC에서 결제가 안 돼요.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저도 지금 두려워서 원래는 이렇게 이왕 라이브를 하니까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싶은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걸 못 하겠어요. <웃음> 지금 이 중에서 제일 기대되는 것은 닌자들과 하이드로 전함 그 다음에 가디언십도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하러 갑니다 74만 4500원 총 5개 뭐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아어 잠깐만 79,000원 이상 유한 구매 시에 선물을 증정합니다 재미있는 레고 도트 포토 포토홀드 큐브 경험한 특별 경험 선물해 보세요 만기팬이라면자 보관함 포토홀드 고아 레고 도트 비디오 또는 프렌즈 제품을 79,000원 이상 구매 시에 무료를 증정해준대요 을 <웃음> 뭔가 조건이 안되네요 잠깐만 나이 프렌즈 살까? 아, 센트럴파크 구매 시에 아나이머그컵 탄나는데 센트럴파크 사면 은머그컵 준대요 아 이거 살까? 센트럴파크? 어, 머그컵 되게 탐스러워 보이는데? 8 9 9 0 0원 아이디어 아 근데 이건 별로 아, 새로 나온 프렌즈 아파트를 사면 진다고 가겠는데 이건 센트럴파크는 사기 좀 그래요 얘는 아 어떡하지? 와 얘는 진짜 좀. 은 차라리 아파트를 사면 주지 왜 아파트는 안 주고 어, 아파트는 안 줘요 아파트를 아파트를 사면 주는 거만 사겠는데 아 지를까 일단 일단 담아 봅니다 일단 담을게요 8 9,900원 그러니까 일단 담으면은 834,400원 아 요대로 요대로 지르나요 일단 지르러 갑니다 아저아저아저아 저, 아, 저, 아, 저. 아, 프렌즈 저거 아 어떡하지 먹을 거 갖고 싶고 어 질렀어 질렀어 <웃음> <웃음> 오케이 서밋 서밋 결제가 됐어요 이 머그컵이 들어갔고요 울트라 소닉 전차 그 다음에 닌자들과 하이드로 전함 그 다음에 파이어 드래곤 공격 가디언십 인피니티 건틀렛 예, 프렌즈 센트럴 받고 이렇게 구입해서 총 구매 금액이 834,400원입니다 아나 그나저나 왜 구매 목록에 안떠 불안하게 아, 떴다, 떴다, 떴다. 오, 네, VIP 포인트가 보여. <웃음> 못, 본,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웃음> 여기, 834,400원. 예, 네, 주문이 됐습니다. 인자고를좀 볼까요? 어, 품절된 거한 개도 없네요. <웃음> 음, 마블 3리를 볼까요? 아니지. 아니, 뭐 하나도 없네. 아이언 몽고 예. 네, 마블도 품절된 거한 개도 없습니다. 해리포터 가볼까요, 해리포터? 체스. 어, 체스는 품절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 예, 품절된 거 없습니다. 해리포터도. 품절된 게 없어요. 크리에이터 봅시다. 크리에이터. 사실 크리에이터 요대갈람차도 살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중세시대의 성이 품절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품절 안 됐네요. 아, 스챔, 스챔, 스챔 볼게요. 이거 여섯 개 아닌가요? 다 나온 거, 다 남은 거 같은데요? 엘바. 다 살았어요. 품절된 거 없어요. 어, 극락조화도 살았네요. 타지마을도 살아있고. 오늘 발매된 것 중에 품절된 게 있나 보고 있는데, 예, 품절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경쟁률이 심하지가 않네요. 뭐, 닌자고도 마찬가지고, 스챔도다 있고요 해리포터도 품절된 게한 개도 없습니다 대기를 탄 보람이 없네요 세계지도 와 세계지도 본격 흙구 만들기 물론 뭐 가장 많은 피스로 구입을 하면 의미는 있겠으나 흥미가 없습니다 야 미니친구 미키와 친구들의 소방서가 품절됐네요 이번 디즈니 시리즈가 품절됐네 아 디즈니 세트가 전부 품절됐습니다 <웃음> 의외로 그 모두가 멋져요는 왜 없죠 멋져요로 검색 여기 있다 어, 얘도 품절 안 됐어요 <웃음> 세계지도는 도저히 못 사겠어요 저건 내가 아무리 후구라도 <웃음> 내가 지금 후구지사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웃음> 세계지도는 못 사겠어요 도저히 <웃음> 난 저걸 살 수가 없어 물량이 많이 풀렸던지 아니면 사람들이 안 샀던지 예, 이상입니다 어, 여러분 늦은 밤 예, 라이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다음에 조림 라이브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